지도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연일 강경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최고위원은 한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3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김검이 여사 특검 출신과 이상민 한동훈 장관 탄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지금 특검법이든 혹은 탄핵이든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여러 사항들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다면서? 여전히 주머니 속에 있다. 다만 언제 그것을 빼내들까가 관건이라고 했다. 구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최근에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이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들을 쭉 지켜보니까 굉장히 오만한 태도가 상당히 많이 보인다면서 국민들께서는 팩트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태도를 본다. 한동훈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는 한편으로는 탄핵까지 가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도 든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의 태도에 실망한 국민들이 등을 돌릴 것이란 의미다. 이재명 신임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이 검찰에 송치되는 한편 야당에선 김검이 여사 특검을 들고 나오는 등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고최고 의원은 사실 관계의 근거에서 대비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혜경 여사의 법한 문제 가지고 그렇게 의혹 제기를 하고 검찰 수사와 경찰 수사가 이어졌는데 원희룡 장관의 오마카세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수위로 했어야지 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서현교 민주당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언급하며 탄핵의 요건들을 차곡차곡 스스로 쌓아가고 있다며 국회가 가진 기본권이 탄핵인데 이를 하지 못한다면 국회도 무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 2위로 최고위원회 당선된 정청내 구민정 의원이 한 목소리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정최고는 30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 판승부에서 진행자가 이완옥 의원이 탄핵 카드를 낼 경우 한동훈 장관을 제의 윤석열로 키워주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묻자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며 미운 7살의 투정같이 보이는데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변해서 물으면 국민에 대한 대답을 저렇게 오만 불순한 태도를 보이는 장관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한 장관을 비판했다. 정 최고는 매사에 이겨먹으려고 하는 약간 이중석 대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결코 좋지 않다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완전 바닥을 기고 있는데 김건희 한동훈 이두 분이 아주 기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 국민들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대하는 태도 말하는 태도 심성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점수를 많이 잃는 건 사실인 것 같다라고 평했다. 이여정 최고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은 정치권에서 논의하기 이전에 아마 시민사회나 국민적 운동이 저항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민정 최고는 비슷한 시각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비슷한 질문을 받자 지금 당장 시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굳이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든다고 말했다. 이하고 최고는 최근 법사위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한동훈 장관의 모습들은 보는 사람들을 많이 불편하게 했다며 결국은 국민들이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대목인데 본인은 팬덤에 둘러싸여 있기에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가고 있는 것을 모를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떤 탄핵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도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상황이 먼저 오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